자, 아침 식사합시다. 아, 우리는 아침 식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야, 누룽지고요. 누룽지 그리고 이거 계란 삶은 거, 은행 이렇게 볶은 겁니다. 이건 이런 든 숙명이고요. 자 맛있게 먹읍시다. 우리는 아침에 간단하게 먹어요. 뭐 간단치도 않은데 간다... <웃음> <웃음> 간단하지. 뭐, 김치 넣고 먹는 것도 아니고, 겨울 김치는 김장김치가 최고인데, 아침에 사과를 먹어야 맛있다며. 참 좋다며. 음. 음. 근데 잘안 까진다. 근데 이게 당신 그냥 먹을래? 응? 응. 응. 응. 그냥 먹어도 돼요. 응. 저 저기 자니까 응. 계란 응. 먹어야 뜯뚜뜯뚜뚜뚜뚜먹어야돼뚜뚜 쉽게 벗겨지는 방법 호텔에서 사용하는 뚜뚜 유튜브에 나왔던데 아이 뭐 이거는 숙제 까려 아니 물을 먼저 팔팔 끓인 연에 응. 이거를 집어넣더만 국자나 찌개로 집어서 살짝 넘어 놓고 7분인가 정도 있다가 끼내면 이렇게 응. 계란 노린자가 아, 안에가 약간 말랑거리게 이렇게 쪄지더만 껍질 꺼내가지고 한물에 학, 휘연자 당지 말고 휘연자 곧바로 까니까 훌렁까지 돼 이거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음. 산물에다 당지 않고 그냥 던져가지고 까는 음. 거야 아침에 이렇게 누룽지로 간단히 먹어야 속이 편해 이 누룽, 누룽, 누룽밥이 누룽 누룽지밥이 이렇게 구수해 왜냐면 콩 이런 걸다 음. 많이 넣고서 이게 우리는 콩을 많이 넣어 응, 음, 사리태 많이 먹고, 그 강남 콩 이런 것들 먹 아침에 목이 매더라고. 그럼 어, 무분분 먹어야지. 그러니까 계란 썰은 음. 거. 근데 이제 계란은 하나씩 먹어요. 먹어주는 게 좋아. 아침 저녁으로 뭐야? 무슨 점심 반? 김치하고 밥먹고 저녁에는 그냥 간단하게 또 먹으니까 고구마 어디? 사왔으니까 고구마 괜찮던데? 물도 많고 음. 그거는 그냥 껍질도 못깎았던데 너무 적어서 음. 다 닦아갖고 깨끗이 닦아서 그냥 먹어야예 꼭지만 꽃게만 칼로 잘라내버리고 오늘 게더 구수한 것 같아. <웃음> 이것도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어 먹어야 치매가 예방된다는데. 그거 왜 손으로 먹어? 그번 거야. 저번 손은데 저번 머 응. 이거 이렇게 은행도 은행이나 콩도. 이 젓가락으로 집어 먹어야 치매가 안 걸린대요. 젓가락질을 많이 해야 된대요 이것도 손으로 집어 먹지 말고 그냥 젓가락으로.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치매가 오잖아. 그러면 거기서 그 이제 그 그런 센터 같은데 가면은 공 있잖아. 콩 이렇게 저음으로그 하는 거 아, 어, 옮기는 거 옮기는 거 그거 연습시키자 오늘 응,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좋대 이거 당겨서 하나 먹고 많이 먹어 아니 이거 딱 당... 됐어요 몇개더 했어 이거 뭐 하루에 쇠알만 먹으면 된다며 한 5살 정도 먹어야지 좋다보니까 먹는거지 진짜 하루가 무라하게 진짜 시간에 안적이때 있어요? 네, 이게 나무수저로 먹는건 금리 한 사람들은 세련된 수저를 이렇게 입에 넣으면은 금리에 그 수저가 닿으면은 전기가 와요, 찌릿찌릿. 음. 그래서, 나무, 이게, 이게 나무 수저를 꼭 먹어야 되고, 음. 이 나무 젓가락, 뭐 대나무 젓가락을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식당 갔을 때는, 이걸 가지고 다니면 좋은데, 없으니까, 어떤 때는 모르고, 이렇게 젓가락이, 자, 이빨이 닿을 때, 음. 그때는 아주 깜짝깜짝 놀랜다고 찌릿찌릿해갖고, 숟가락도 그렇고, 그래서 집에서는 항상, 해나무젓가락으로 음. 나무수저로 밥을 먹고 음. 아 음. 이 나이 먹으면 뜨뜨던 그 물이 들어가야 돼 음, 저기 여름 되면 또 먹어야지 음. 음. 음. 겨울에는 뜨뜨렁리 먹는 게, 게 좋은데 아,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먹었다